반대로 돌려주시고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근력운동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어, 관절 같은데 부상이 되거나 허리 근육 같은데 좀 깨끗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골반 쪽을 움직이면서 지금 허리 쪽하고 엉덩이 다리 부분이 금씩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어깨 움직여 볼게요. 상체에서 제일 큰 관절 어깨 관절 네. 네 한팔 반대팔을 밖에서 안쪽으로 천천히 네, 바깥쪽의 팔로 안쪽의 팔을 지금시 안으로 보내주시고요. 고개 반대 옆을 바라보면서 내쉽니다. 들이쉬면서 돌아오시고요. 반대로 가볼게요. 바깥쪽의 팔을 천천히 안쪽 팔을 향해서 지금시 밀어주시고요. 고개 돌려서 숨 내쉽니다. 들이시면서 돌아오세요. 보여드릴게요. 이 반대 손으로요. 이 팔꿈치를 이 옆구리 라인을 먼저 위를 향해서 길게 그리고 천천히 오른손으로요. 왼쪽 팔꿈치를 뒤쪽으로 보내줍니다. 거북목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는 앞으로 대고 햄은 이렇게 뒤로 가게 되면 목에 힘을 굉장히 많이 주게 되거든요. 목에 힘을 조금 빼시고요. 등 옆구리를 위를 향해서 길게 그리고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를 가볍게 뒤로 보내주세요. 몸통 라인을 먼저 길게 하면서 뒤로 오른쪽 팔꿈치 왼쪽 어깨 관절에 가동 범위를 조금 더넓혀주고 있습니다.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반대로 가볼게요. 오른쪽에 등과 옆구리 라인을 위로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가볍게 뒤로 보낼 때 목에 너무 힘줘서 앞으로 머리가 나가지 않도록 턱을 살짝만 안으로 당겨주세요. 머리 위치가 뒤로 조금씩 가게 됩니다. 네, 아래도 내려주세요. 다시 어깨 돌려볼게요. 네, 잘하셨고요. 양손으로 양쪽 팔꿈치 서로 마주잡아주세요 등, 뒤쪽에 등뼈를 중심으로 해서 등을 살짝, 네, 등이 을살 머리 방향으로 약간 더 길어지고요 턱 안으로 약간 만 집어넣으세요 네, 등이 올라간 상태에서 턱을 내밀게 되면 이렇게 머리가 앞으로 가면서 목에 힘을 굉장히 많이 주고 되거든요턱 안으로 살짝만 집어넣으시고요 양쪽 젖드라면서 팔꿈치 방향 한번 더 위로 킥. 네, 제팔등 바닥으로 누르시고요. 가볍게 들이쉬면서 위를 향해 등을 가볍게 뒤로 젖혀줍니다. 내쉬면서 네, 돌아오시고요. 뒤쪽에등 흉추라인 주변이 너무 굳어있게 되면은 어깨 힘을 쓸때 등의 힘을 사용하지 못하고 목의 힘을 너무 과도하게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등을 먼저 사용하는 연습하고 있습니다. 등 길게 해주시고요. 어깨, 가벼 어깨, 뒤로 갈수 있도록 팔꿈치 살짝, 뒤에, 천천히 돌아오세요. 네, 그대로 이 팔꿈치 잡은 상태에서 움직여볼게요. 네, 살짝 지금 옆으로 몸통 기울이기 하고 있죠? 골반은 가만히 있고요. 들이쉬면서 돌아오세요. 이제 반대쪽으로 들이쉬어 볼게요. 들이시면서 돌아오시고요. 네, 잘하셨어요. 어깨 한번또 돌려주세요. 네, 발을 음, 앞뒤 발을 한 걸음 정도 떨어뜨려주세요. 뒤에 있는 왼쪽은 발끝 바깥으로 쪽 30도 향해 줍니다. 네, 천천히 내쉬면서 앞뒤 무릎을 그냥 편 상태에서 약간만 내려가 볼게요. 팔이 사람마다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손이 바닥에 닿을 수도 있지만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 쉬어서 천천히 돌아오세요. 자, 이번에는 상체를 숙이는 것보다는요. 앞에 있는 무릎을 굽혀주시고요. 양손은 이제 골반을 잡아볼게요. 배를 안으로 당겨주세요. 이제 고관절을 깊이 고관절 접는 동작입니다. 천천히 내쉬어 주세요. 등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지 않게, 내 등을 머리 쪽으로 기, 척추 기입을 사용하고 있죠. 등근육 사용합니다. 왼쪽 뒷꿈치 바닥으로 눌러주시고요. 오른쪽도 뒷꿈치 바닥으로 눌러주세요. 하체 라인과 척추 라인에 힘 사용합니다. 들이쉬면서 눈도 올라오세요. 다시 가볼게요. 내쉬면서 배 안으로 당겨주시고요. 발뒤꿈치 바닥 쪽을 힘껏 누르시고 배 안으로 복근 허벅지 라인 그리고 척추는 뒤 앞쪽에 발뒤꿈치 뒤쪽에 발뒤꿈치 모두 힘 사용하세요 들이쉬면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네 잘하셨고요 뒷발 앞으로 앞에 발을 뒤로 보내줍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릎을 편 상태에서 상체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쉬면서 가볍게 내려가 볼게요. 손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고요. 무릎을 앞뒤 모두 펴주세요. 들이쉬면서 올라옵니다. 네, 네. 양손 골반 잡아주시고요. 앞쪽 다리 무릎을 굽혀주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배를 아랫배, 윗배 당겨주세요. 천천히 양쪽 발뒤꿈치 바닥으로 누르시고 척추 라인은 머리 방향 수평으로 길게 목의 힘이 아니고요 등을 사용해 주세요 목 아래에 있는 등뼈 라인을길 양쪽 뒤꿈치 바닥으로 계속 아래를 향해서 힘을 사용하시고요 들이쉬면서 올라옵니요 내쉬면서 배를 먼저 당겨주세요 뒤쪽에 엉덩이 근육에도 같이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천천히 척추 라인 수평 방향, 양쪽 발뒤꿈치 바닥 쪽으로, 복부 안으로 당겨주세요. 들이쉬면서 올라갑니다. 네. 두발 앞으로 가져오시고요. 어깨 가볍게 돌려주세요. 네. 잘하셨고요. 제자리에서 가볍게 걸어볼게요. 발목과 무릎, 고관절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걸어주세요. 양쪽 발끝이 바깥쪽을 향해서 하시고 네. 복부 안으로 당겨주세요. 아랫배 윗에 그리고 천천히 골반 바깥쪽을 향해서 들이마시면서 올라오시고요. 발뒤꿈치 바닥으로 내려주시고 내쉬면서 복부 당기고 네. 엉덩이 바닥면을 여기 좌골 뼈가 있죠? 좌골을 이를 향해서 밀어주시고요 허리를 늘려서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서 내려갈게 아니고요 허리를 편 상태죠 들이쉬면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네. 고관절 사용하고 있고요 왼발 앞으로 오른발 뒤로요 지금 뭐 오른발을 조금 더 뒤로 간격을 조금 더 떨어뜨렸습니다. 무릎이 발보다 더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발목과 같은 선 유지해 주세요. 엉덩이 근육이 힘주니까 내쉬면서 복부 당겨주시고요. 왼쪽 무릎 안쪽을 향해서 상체 천천히 내려가세요 발뒤꿈치 바닥 누르시 새끼 발가락에 힘줍니다. 들숨 천천히 올라오세요. 내쉬면서 먼저 배에 힘 주시면 목에 힘 주지 마시고 어깨 내린 상태에서 복부 당겨주세요. 그리고 상체를 숙여질 때어깨가 동그랗게 말려서 앞으로 등이 굽지 않도록 쇄골 옆으로 견접골은 엉덩이 방향으로 내리면서 숙였습니다. 들숨에 천천히 올라오세요. 네, 잘하셨고요. 이발 앞으로, 자이발 뒤로 갑니다. 지금 처음에 이 자세보다는요. 지금 앞이발의감도더 넓혀져 있는 조금 다른 동작이에요. 지금 두 번째 동작. 앞에 무릎 굽히시고요. 무릎 밀고 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배 안으로 당겨주세요. 내쉬면서 오른쪽 무릎의 안쪽을 향해서. 양쪽 뒤꿈치, 새끼 발가락 힘 주세요. 엄지 발가락 못지않게 새끼 발가락 힘 줍니다. 들이쉬면서 올라오세요. 등을 살짝 내쉬면서 아래배 밑배 당겨주시고요. 갈뒤꿈치 바닥으로 새끼 발가락 힘껏 누르세요. 들숨에 천천히 올라옵니다. 네, 이 발. 앞으로 가져오세요. 잘 하셨고요. 스쿼트 동작보다는 사실은 이런 동작들이 초보자들이 먼저 해주시고 나서 스쿼트 자세 또 런지 자세 해주시게 되면 훨씬 근력 운동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기발을 조금 더 뒤로 가져가 볼게요. 자, 골반 잡아주시고요. 네. 먼저 양쪽 세끼 바닥에 힘 주세요. 천천히 가벼운 런지 내려가 볼게요. 뒷 무릎을. 굽히면서 뒤꿈치 올라가고 있죠? 그대로 골반 수직으로 아래로 낮주세요불 천천히 올라옵니다. 뒤 다리 엉덩이 힘, 엉덩이 에 사용해주세요. 그대로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골반 잡으시고요. 올라올 때 복부 힘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배와 엉덩이 동시에 힘주겠습니다 다리를 무릎을 펴는 게 아니라 골반을 들어 올립니다.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배긴주시고요 네, 뒷발, 택바발가락에도 힘주세요. 배 네, 안으로 당기고 들숨, 천천히 골반을 위로 들어 올려주세요. 네, 발로 내려갑니다. 제대로 골반 수평 유지해주시고요. 들숨, 천천히 골반을 들어 올립니다. 한번더 할게요. 뒷발 새끼 발가락힘 주세요. 뒷발 엄지 발가락에만 너무 과도하게힘 주시게 되면요 무지외 반증이 점점 심화될 수 있어요. 천천히 중심 골반이에요. 엉덩이를 들어 올리세요. 네, 잘 해주셨고요. 뒷발 뒤꿈치 내려볼게요. 그대로 앞쪽 무릎 향해서 내쉬면서천천 많이 안 내려가도 돼요. 들이쉬면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네, 런지에서 생겼던 뒤 다리의 긴장 가볍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내쉬면서 내려가 봅니다 들숨에 천천히 올라오세요 네, 반대로요 뒷발 앞으로 뒷발 뒤로 해주시고요 뒷발의 감격은 충분히 떨어져있죠 네, 그대로 골반 잡아주세요 뒤 다리 무릎을 천천히 굽혀주시고 발리꿈치가 올라가게 되죠 뒷발에 새끼발가락에 힘주세요 그대로 흘리시면서 골반을 똑바로 아래를 맞춰주세요 제 힘주시고 그대로 골반 뒤로 올라오고 뒷다리 무릎 중심으로 동작하지 마시고요 뒷발, 새끼발가락에 힘주시고 골반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갔다가 좌우에 힘이 약간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죠 그리고 네, 골반을 수직으로 들숨에 올라옵니다 천천히 또 내려가 볼게요 네, 들숨에 올라오시고요 근력운동 동작들은 되도록이면 속도는 천천히 해주시는 것이 근력을 유지하는 근육을 강화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죠 두번더 해볼게요 네, 내려갑니다. 양쪽 새끼 발가락을 힘주세요. 들쑥, 골반 수직으로 들어 올려줍니다. 그대로 내려갑니다. 들쑥, 천천히 올라오세요. 네. 그대로 긴 발, 뒤꿈치 바닥으로 내려주시고요. 앞쪽 무릎을 향해서 내쉬면서 천천히 숨에 네, 올라오세요 내쉬면서 배를 먼저 당겨주시고요 천천히 내려갑니다 슬 네, 올라오세요 네, 이발 앞으로 가져와 볼게요